왔다왔어 진행자 미사안입니다 오늘은 용카빙을 해보겠습니다 용카빙은 최소시간이 1시간 만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아, 그래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작업하는 일반적인것은 아, 배속을 조금 빠르게 했고요 특히 머리를 만들 때는, 아, 만드는 속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쭉 만드는 거 보시고요. 지금 이건 영상이 한 30분 정도 아, 돼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부분 부분 작게 된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끝까지.